이기 어렵네 아, 뭐야, 저런 아, 저런 친구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페페페페 쓴페페인 페페 친구인데 저 친구는 와 프로 일부요 티어 어디시길래 아니 나 이런 친구는 무조건 이겨줘야 되는데 와. 아, 강릉당하셨구나구삼 근데 요즘 들어서 때, 떼... 꽤, 진짜 올라오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아 근데 상대편 팀 좋은데, 뭐지? 어, 스튜피 오랜만. 상대편 팀 좋은데, 왜 근데 연패를 하려고 있는 거지? 아, 한국 국대예요 어. 아, 저도 한국 국대, 지금 북캐로 있어요. 아 근데 상대편 무슨일이야 팀은 괜찮은데 21토티 쏜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애들 만났나 아 뭐야 그냥 막혀 스탁죽고어 진짜 되게 오랜만이네요 스튜핏 스튜핏 지금 군대 있지 않나 저번에군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달려가... 아, 진짜 몇 명이서 막는 거야? 이거를 이제 개그 몇이야? 아, 휴가 나왔어. 어, 아. 놀래라. 나 들어간 줄 알았다. 아, 제 팬분들 중에서, 그 뭐야 군인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일병 2호봉 <웃음> 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안됐네 와 확실하게 시간 잘 안가죠 군대에 있으면은 휴가가 진짜 삭제되고 군대에 있으면 시간 진짜 더럽게 안가 와 나이스. 팀 맞춰야 하는데 스쿼드 안다고 해서 비핀 모으고 있는데 아저 스쿼드 맞지. 어 스쿼드 좀 논란이 있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좀 당분간 쉬고 있었는데 근데 또 맞춰 달라고 하면 맞춰줄 순 있어. 음. 맞춰줄 수 있는데, 아이고, 혹시 어떤 팀으로 하려고? 어떤 팀으로 하기 위해서 어렇게 아이고 아, 딱 추워 아, 아 근데 애는좀 다른 한국팀에 비해서는 쉽다 되게 뭔가 좀 빡세고 할줄 알았는데 박주영 오카이다 그래 오 어, 뭐야 오카이다 그래가지고 좀빡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쉬운데 그래서 연패를 달렸나 야야야야와 진짜 운 진짜 어가 제대로 당한다 쟤와어왜아 근데 진짜 3대평 어가 제대로 당한다 저런 것들 웬만해서 다 들어가는 거 보는데 넥슨에서 버렸는데 이 정도면? 와 저번에 지금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서 유튜브에서는 지금 스쿼드 해주는거 가지고 되게 뭐라고 좀 많이 들었는데 근데 또 뭐야 내방열혈님 형 중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계시긴 한데 음. 근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생겼어 와 820억이나 와 도대체 어떻게 모았어 820억을 지금 내가 600.. 이제 800억이겠다 나도 이제 나도 이제 800억이니까 거의 포도.. 대기 타주면서 슈팅 이 자식아 쉽게 쉽게 이겨서 나가자 와 진짜 월크로 올라가자 제발 출첵 다하고 열심히 모은 결과 맞지 요즘 들어서는 팀 진짜 팀갈 안하고 계속 그냥 이벤트 참가하고 하면은 쉽게 쉽게 모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거의 옛날에 진짜 저 2월 초반때만 하더라도 진짜 한 100억에서 200억이었는데 지금 벌써 한 800억 정도 모였기 때문에 한 불과 4개월만에 지금 현재 그렇게 몇 배로 무인거죠? 와! 디때일걸아 너무 세게 때렸다 순BP 다 팔고 다 팔고 순BP로 820억? 와... 아까 스트레스 와서 한국 다 갈려고요 스트레스 받을만해 대한민국 잠재력은 확실히 우수한 팀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우 활용도가 쉽지가 않아 대한민국은 활용이 쉽지가 않아 실제든 피파든 간에 진짜로 활용하기가 어려워 박주영 박주영 나쁘지 않지 확실한거는 진짜 대한민국 팀 맞추면 박주영 하는게 좋긴하죠 근데 저는 박주영을 안 맞췄어요 와야 애들 왜이렇게 위치단정이 좋냐? 와... 첼시, 820억 첼시 나쁘지 않지 첼시면은 굴리트에다가 더브 라이너 넣어도 되고 다양이 넣어도 되니까 그치고. 아 근데 그분이 뭐야, BJ분이세요? 아, 스태아 근데 이거 내가 너무 털어버리는 것 같은데? 아, BJ분 예, 그 분이 뭐 되게 좀, 별로 안 좋겠어? 가보자. 아, 나이스. 딱 주고, 클라이. 아! 나 이거 봤는데, 와! 뭐, 어차피, 팀, 뭐, 짜는 거는, 주인분 마음대로라가지고, 어, 역 여... 세채나, 와. 아니, 수투픽 거, 제가 해드릴게요, 어. 해드릴게요. 첼시 거, 820억 팀이면은, 할만하지. 8 2 0억이면 첼시 좋게 되게 짤수 있어. 음. 와, 와, 와, 이 상대편 진짜 너무 불쌍하다 드디어 골 넣었는데 옵사이드야 와, <웃음> 와, 와, 와, 아니 상대편 아이, 나 이제 올라가요 어, 오늘 안에 올라갈거야 나월클 근데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편 왜이렇게 불쌍하냐 근데 진짜 저주받은 아이디인거 같은데 이 정도면 팀 가려야되는거 아니야 상대팀 아니 드디어 한걸 넣었는데 그게 옵사이드야 이 사람 진짜 피파 좋겠다 와 이건 맞네 까비 아 오케이 스투피님은 나중에 한번 진짜 꼭 와서 저한테 스쿼드 맡게요 그러면은 저꼭 해드릴게요 진짜로 오 와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음... 데 박주영... 박주영... 지금 가격 진짜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면은... 박주영을 그렇게까지... 박주영, 지금 얼마지?